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콤치킨크림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식재료는 손질된 닭다리살, 브로콜리, 양송이버섯, 편마늘, 새송이버섯, 양파를 준비해주세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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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크림과 우유를 잘 섞어주세요 가스렌치에 불을 켜고 팬에 열이 오르면 올리브유 를 둘러주세요 편마늘을 넣고 잘 볶아주세요 기름에 튀기듯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구워주면 좋아요 마늘이 잘 익고나면 이제 손질된 닭다리살을 넣고 잘 볶아주세요 앞뒤옆잘 익게 볶아주세요 고기가 익으면 화이트 와인을 넣고 볶아주세요 집에서는 화재 날 위험이 있어서 불을 안내려고 했는데 불이 생성됐어요 <웃음> 뜨거운 기름에 와인을 넣으면 불이 생겨요 집에서는 조심해주세요 이제 썰어둔 야채들을 모두 넣고 볶아주세요 야채가 잘 익고나면 이제 무가당 생크림과 우유를 1대1로 만들어서 국자로 4번 넣어주세요 삶아둔 면을 넣고 치킨스톡 두세바퀴 넣고 끓여주세요 매콤한 베트남 고춧가루 한티스푼 넣어주세요 소스가 부족하면 더 넣어주시면 돼요 크림 스파게티가 매콤해져서 더 맛있어져요 아가들이 먹을 때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만들어주세요 정말 잘 먹어요 애들들 이제 원하는 농도로 잘 만들어지면 매콤치킨 크림 스파게티 완성! 요렇게 돌돌 말아서 그릇에 담아주세요. 위에 파슬리를 예쁘게 뿌려주시고요. 파르미자노 레지아노 치즈도 뿌려줄게요. 닭다리살이 듬뿍 들어간 매콤한 크림 스파게티 <웃음> 맛있게 보이나요? 크림소스도 진하게 들어가서 아주 진해요. 레지아노 치즈도 정말 맛있고요.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먹방 ASMR 시작해볼게요. 영상과 사진 찍는 시간이 오래 걸렸더니 윗부분이 굳어있네요. 열심히 면을 풀어줘 봅니다. <웃음> 자 이제 다풀어졌네요 그쵸 포크로 스파게티를 어서 빨리 돌돌 말아서 입속으로 넣어볼게요 음, 역시 너무너무 맛있어요 닭고기도 집어서 한입 먹어볼게요. 불향이 입혀져서 더 맛있어요. 오늘도 빠지지 않는 <웃음> 수압수압. 돌돌 말아서 먹어요. <웃음> 끝이 없죠? <웃음> 이 맛에 크림 스파게티를 먹는 거죠. <웃음> 브로콜리도 한입 먹고요. 집에서도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세요. 참, 피클하고 꼭 같이 먹으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